아이, 어이, 삼색이. 조그만해, 엄마가 아, 삼색이. 응, 저기 껌둥이도 있어요. 할아버지 오, 사무실에서 오. 밥을 주는 개고양이입니다. 아, 가까이에는 다 오지 않고 아, 2터의 아, 거리만을 주는 개고양이예요. 아빠가 저기 창고 문을 열어놨대잖아. 일로 와. 혼자 오지 않고, 검은색 새끼 한 마리와 해치진 항상 않아? 같이 밥을 먹으러 옵니다. 밥 먹어, 아, 추르 갖고 올까 새끼도 아직 어린 것 같은데, 임신을 해서 음, 애가 엄청 불렀어요. 응. 순이 부모가 우리 집에 온 어, 이후, 할아버지께서 사무실 근처에서 보이던 그 고양이에게 처음에는 점심 먹고 나은 밥과 아이고. 음식을 비벼주셨어요. 아, 계속 밥을 먹으러 온다고 하니 전세기. 아빠가 음식을 주지 말고 고양이 사료를 주라고 밥 먹어. 사무실에 제공해주고 있어요. 어, 밥 먹어. 임신한 고양이에게 새끼를 낳을 수 있도록 네 아니야? 좋은 장소를 마련해주고는 싶지만 가까이 갈 수가 없어서 그냥 밥만 주고 있어요. 그래도 혹시몰라 창고문만 열어두었다고 합니다. 얘네 어, 물은 어디다 줘? 고양이를 생각해서 중성화도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럴 상황은 아닙니다. 아이고 너는 새끼야? 그냥 배고프지 않게 사료를 넉넉히 주고 깨끗한 물을 떠주시는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야너 코가 웃기다 야 코쇼 나가지고 어너 코쇼이 이렇게 났냐 물 먹어 은희야 가지마 고다만 놔줘 가슴 나안 놔줄게 물 먹어 어. 마셔. 우리 집이 아니라서. 아이고, 마셔여기어아리고이아니라서 음, 아이고. 저 배가 미안 고둥이고아와엄마이 밥먹어 고 아이고. 아이고. 아렇게 아이고. 처음고어어고아이아이아이 아유 저 코미 코미치 저렇게 다 와서 밥 먹어 밥 먹어 봐 이제 우린 가자 집에 안녕 <웃음> 아이고 밥 저기 원래 있던데 테이블 밑에다 갖다 놔그런 가봐 원래 있던데 아이고 아 어, 우리 가자 밥 먹어 엄마는 안 먹고 있어. 새끼만 혼자 먹게 납두고 엄마는 저쪽에서 지켜보네 술에서 밥 먹으러 오네